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성형빨잘 받는 얼굴 시리즈를 하면서 그 연예인의 그 성형 전후 사진처럼 그성형빨이잘 받는 그런 얼굴이 되기 위해서는 그 얼굴 깊이, 어,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한 그뭐 연예인과 같이 이렇게 큰 눈, 그 얄쌍한 코 갸름한 그 v라인 다, 응, 얼굴을 하, 한다고 하더라도 그두 눈과 입이 만나는 이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서도 그 전혀 다른 느낌을 준다고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이긴 코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긴 코뿐만이 아니라 코가 큰거 코가 큰 얼굴 그 여성의 있어서 코가 큰 거를 굉장히 좀 꺼려 하지 않습니까 뭐 코를 좀 작게 만들고 얄쌍하게 만들고 뾰족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코를 수술하지 않고서도 이큰 코를 작아 보이게 하는 관상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그 여성의 코와 남성의 코는 서로 다른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 그 왼쪽 여성의 코는 남성보다 중간 부분이 약간 낮은 이렇게 오목한 라인을 보이고 있고요. 그 여성의 코가 좀 이렇게 일직선이 되다 보면 조금은 그 중성적인 느낌이 나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연유가 되겠습니다. 그 관상학적으로 코는 상, 중, 하로 나눌 수 있는데 맨 윗부분은 그 학식 운이라고 해서 애기들은 코의 맨 위쪽 미간 부분이 납작한데 학교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솟아오른다고 하는 부분이며 코끝은 애정운, 애정운으로 그 우리 옛날 만화가 인데 한의작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의작시 만화에 보면 그 아주 매력적인 그 남성들한테 인기가 좋은 그 여성의 경우 이렇게 코끝을 오뚝하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처럼 이렇게 코끝이 이렇게 오똑하게 있으면 귀엽고 사랑스러운 여자 코 관상이 됩니다. 반면 코의그 상, 중, 하 중에서도 이 왼쪽 사진과 같이 중간 부분이 이렇게 높게 되면 그 강인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그약 20여 년전 메이저리그에서 파워피처로 활약한 그 박찬호 씨의 코와 같이 이렇게 중간 부분이 이렇게 딱 튀어나오게 되면 그 파워, 힘, 어, 이런 강함을 나타내는 코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의 상, 중, 하가 공이 다 강하게 되면 이렇게 사자 같은 강인한 그 코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의 경우에 있어서 뭐 코가 큰 경우를 뭐 이렇게 뭐 아주 작게 하는 수술은 거의 없습니다만 그 코가 큰 여성들의 경우 어떻게 해서든지 코를 좀 얄쌍하게 작게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30여년간 코큰 여자 컴플렉스로 살아가고 있는 한 인생인데요 성형알아보다 선생님이 쓰신 블로그에 나의 이야기가 기가 막히게 쓰여 있는 거 보고 왔습니다 원래도 코가 큰데 사진 찍으면 코만 보여서 남성적으로 보여요 제 남자친구는 서구적으로 생겨서 너무 이쁘고 귀엽거든요 사실 이분의 경우 코, 코가 막 크거나 한 것보다는 코와 입술의 기운은 서로 이렇게 시소와 같은 그 반비례 관계에 있는데 이분의 경우 입이 워낙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코가 더 커져 보이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눈 아래 코옆 얼굴이 이 평면이 바다이고 코가 그 바다에 있는 섬이라고 할 때. 그 노란 화살표에 그코옆 꺼짐이 있게 되면 상대적으로 코가 더커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 좌우 여성 모두 코큰 여자 관상이긴 합니다만 그 오른쪽은 이쁜데 왼쪽은 왠지 강하게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 노란 부분이 꺼져 있어서 코가 더커 보이기 때문입니다 즉코옆 꺼짐 코밑 꺼짐이 이렇게 융기되게 되면 수면이 높아지면 이 수상가옥이 낮아지는 것과 같이 이 노란 부분의 코 옆거짐이 융기되게 되면 코큰큰 큰 코가 이 칸프라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바로 저희 박현성외과에서 주로 하는 그 얼굴 깊이 성형 그러니까 귓구멍에서부터 얼굴 면까지 이마까지의 거리, 코 대까지의 거리, 코 옆까지 옆거짐까지의 거리. 입까지의 거리, 턱 끝까지의 거리, 이 얼굴 깊이 성형의 원리인데요. 빨간 화살표의 귓구멍에서 콧대까지의 거리가 길어서 코가 크고 높다고 하더라도 귓구멍에서 코 바닥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길어서 코옆 거짐이 없다고 한다면 코가 커 보이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코와 턱의 위치 비율로 보자면 그 오른쪽의 여성이 파란 선 보다 빨간 선이 더 길어서 코 자체가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는 얼굴형입니다만 도리어 연예인형 비율이 되었습니다. 즉이 노란 선의 길이를 늘리게 되면 큰코 돌출된 코라고 하더라도 예쁜 얼굴이 예쁜 얼굴 비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율이 바로 인류 연예인들을 실제로 보면 얼굴에서 코밖에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코가 굉장히 높고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는 뭐코큰 여자로 나오지 않고 어, 얼굴이 입체감 있게 나오는 그 연예인 비율의 비밀이 바로 이러한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이제 보시니까 그 이분들의 문제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어 찝어 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즉눈 아래 코옆 부분에 이 중안부가 꺼져서 코가 높아 보이는 것인데요. 이를 앞광대 지방이식을 하면 도리어 이 팔자주름이 더 심해지므로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고요. 이렇게 코옆 꺼짐을 그 융기시키는 방법이 귀족수술, 뭐노블고양이 수술, 뭐 캐수술 뭐 이런 것들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이 이렇게 코 옆거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융기시키다 보면 그 인중이 이렇게 길어지고 코가 들려서 그 귀족 수술 부작용인 그 원숭이상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 귀족 수술 부작용에 대해서는 미리 어느 정도 대비를 하시고 어 인중이 좀 길거나 팔자거짐이 심한 경우에는 어좀 미리 대비를 해서 하셔서 어 부작용에. 어,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뭐 인중축소를 어, 고려하신다거나 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눈 아래 코 옆에 얼굴면이 이렇게 꺼져서 귀 구멍에서부터 코까지의 거리가 충분히 좋아서 어, 얼굴의 입체감을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가 너무 커 보여서 그러니까 이코 바닥이 꺼져서 코가 너무 커 보이는 얼굴에 대해서 어,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코가 크고 턱이 작은 얼굴형 그러니까 이제 볼록형 얼굴이나 아 그런 무턱형 얼굴이 되겠죠 그런거를 관상학적으로 토국수 관상이라 그러는데 어 그때 코가 큰 얼굴이라 그래서 뭐 코를 막 이렇게 얄쌍하게 하다 보면 코도 작아지고 턱도 작은 굉장히 아주 이상한 비율이 되기 때문에 턱의 기운을 잘 살려서 코를 이렇게 작아 보이게 하는 토국수 관상성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